]에서 여자들이 남자들한테 하는 여우짓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렛츠 고! 고! 술못 마신다고 하면서 취한 척 하는 거. 아 진짜 취한 게 아니라? 어. 나는 이걸 직관한 적이 있거든그 사람이 술을 그렇게 못 마시지도 않아. 음. 근데 갑자기 취해서 어? 나 너무 취했어. 취한 거 같아. 막 이러면서 괜히 비틀비틀 거리고 괜히 헤롱헤롱 거리고 하면서 스킨십을 살짝 살짝 하더라고. <웃음> 약간 띠를 부리는 거죠. 그냥. 음. 아, 뭐. 여자친구 없는 애한테 그러는 거면 뭐.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꼴리기가 싫어. 여러 명같하니까 아! 맞아. 이게 진짜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면 그거는 꼬시는 거고. 마음에도 없는데 그냥 여기저기 여지를 다 주는 음, 거는 맞 그게 여우지신 것 같아. 맞아. 음. 그러니까 솔직히 그, 그사람은 그렇게 하도 상관은 없어. 하지만 같이 술 마시고 있는데 그렇게 행동을 하면 그냥 꼴보기가 싫어. 음, 못 만져. 이 사람들마다 주사가 다 다른데 음, 나 같은 경우는 주사가 애교가 조금 있어 음. 이게 다들 놀래 <웃음> 평소 애교가 없으니까 음. 근데 나는 이거를 내가 직접 발견한 게 아니라 남들이 얘기를 해줘서 알게 된 주사였단 말이야 야너술 취하면 은 애교가 많아지더라 어, 애가 하이텐션이 돼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 내가 주사가 애교구나 하는 경우였단 말이야 음. 근데 이거를 역이용을 하더라고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 주사 뭐야? 라고 했을 때, 어, 저 주사가 애교래요. 막 이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궁금하다. 빨리 먹어봐. 이런, 이런 분위기를 어. 만들어 간다. 어, 그러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어, 애교 되게 귀엽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아니에요. 약간 이런, 이런 얘기를 몸을 베베 꼬아. 음. 이 베베 왜 꼬아? <웃음> 왜 베베 왜 꼬아? 이런 음. 경우도 있고. 술자리 하니까 내가 할 말이 되게 많네. 직관한 게 너무 많아. 아하. 술진다는 별로 할 말이 없어. <웃음> <있구나. 웃음> 직접 내뱉는 거 한나는 <웃음> 한나 아이스크림 입고 싶어 어 그거를 하더라고 <웃음> 나는 이거를 때까지본 사람이 정말 극히 드문데 봤어 어. 근데 이게 귀여워 보이진 않거든 사실 추토죠나 <웃음> 아, 이거 뭐해 이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 보여질지는 모르겠어 음. 귀여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같은 여자가 봤을 때 뭐 하는 거지? 어. 기분 나쁘지도 않고, 그냥. 응? 에? 약간 이렇게 당황스럽다고 해야 하나? 지금 왜 저래? <웃음> 음. 소소 <웃음> 썩 좋지 않을 것 같아, 봤을 때. 왜 저래, 진짜? 말려봐. 턱 짧은 소리 하는 거? 취했어? 아니겠다. <웃음> 막, 막 말도리고, 막 약간. 이렇게 하는 것도 싫고. 말 끝을 되게 흐리고. 응. 음. 근데 뭔가 내가 보기엔 들취했어. 저거 어. 정신이 있는데 지금 척을 한다. 음! 아, 왜 저래. 진짜 남자애들이랑 있는다고 또 잘하네. 그러니까 남자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행동이 너무 달라지니까 음. 그게 꼴불견인 거지. 원래 원체적으로 그런 사람이면 상관이 없어. 그냥 원래 성격이 저렇구나. 아, 앞서 말했듯이 얘가 진짜 제가 마음에 들어서 꼬시려고 한다. 난 응원해. 근데 얘가 <웃음> 여기, 저기. 어떻게든 뭔가 자기가 공주 대접을 받아야 되는 아, 듯한 느낌? 이건 진짜 싫어. 음 이건 어떻게 보면 여자들의 여우짓에서 독하는 부분이긴 한데 뭔가 남자 이성에 섞여 있잖아 그런 자리에서는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안부를 묻거나 뭔가 나한테 집중이 됐어 이목이 음. 그 꼴을 못 보는 거. 야 바로 나가치지. 그냥 그 꼴을 못 보니까 자기한테 계속. 리액션도 커지고 말, 언성도 좀 높아지면 자기에 대한 할수 있는 거다 꺼내가지고 그리고 대려 질문해 너는? 이러면서 남자애들한테 아 어, 맞아 그런 경우도 있어 나에 대해서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옆에서 갑자기 어나 춥당 막 이러고 어, 어 갑자기 어, 어 추, 추워? 갑자기 지금 흐름이 딱붙어 그럼 나는 뭐지? <웃음> 나 지금 얘기하고 있어 아니야. 근데 이게 <웃음> 다 같이 약간 그 상황을 보게 되니까 분위기가 쌓여진다고 해야 되나? 뭔가 딱 갑자기 흐름이 끊겨버려서 분위기가 살짝 싸해지는 느낌?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 일부러. 어. 어. 아. 괜찮아? 괜찮아? 수진. 뭐 하는 짓거리? 좀 얘기를 하다 보면 성적인 얘기가 나올 때도 있잖아. 음. 근데 술자리면은 음. 조금 텐션이 높아지면은. <웃음> <웃음> 좀 성적인 얘기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모른 척 한다고 해야 되나? 내숭을 좀 부린다고 아 해야 되나? 난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그런 거 싫어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를 내가 봤어 옆에 있는 사람은? 그래 나만 더럽다 <웃음> 나만 나만 그런 거 좋아하고 나만 한... 그안 순진하다 이런, 이런 느낌? <웃음> 그러니까 이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은 하는데 내가 왜 이걸 꼽았냐면 그 성적인 얘기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척 응. 저는 순진해요 약간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모른척 하더라고 말도 안있어뭐 <웃음> <웃음> 자기는 싫다 자기는 순수하다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왜 가만히 옆에 있는 내가 갑자기 더러워 보이고 <웃음> 근데 이게 진짜 문제야 다 같이 뭔가 장난치고 약간 드립치고 해서 놀았던 분위기가 그 사람 한마디 발언에 가벼워지고 되게 네, 되게 반란 까지 느낌 어 뭔가 그런 사람처럼 치부가 되니까 되게 기분 나빠지는 거지 나 너무 취했다면서 잠깐 나가자고 여자애들한테 말고 남자애들한테? 나 너무 취했어. 잠깐 바람 좀 쐬까? 바람 쐬야 되나?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혼잣말을 해. 남자 들으라고. 아, 어지러워. 그럼 옆에서 괜찮아? 바람 쐬래? 이런 걸. 요구. 그런 걸 원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보면 은아 그 여자애가 그 남자애는 관심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밀당을 여지도 많이 준다? 그래적이 그래누, 응. 그래 놓고선 이제 남자가 뭔가 관계를 확실하게 하고 싶을 때그 여자는 노라고 대답을 하는 거지. 음... 어? 아닌데? 나는 그런 감정 아니었는데? 발 빼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그런 여우지사 쓴거 보잖아? 눈 뒤집히지 진짜 뒤집혀 어! 너무 짜증나요 아나 어지러운데 얘가? 괜찮아? 바람 쐬러 갈래? <웃음> 아니 내가 갈게 <웃음> <웃음> 일어났어 요 보이세요? 못 참아 못 참아! <웃음> 그냥, 여우짓 하는 거 알겠고, 본인의 자유지만, 남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불편함을 주는 그런 행동을 좀삼가를 했으면 좋겠어요. 음. 분위기가 싸하게 만들어진다거나? 음. 자각을 못 하는 건가?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지나? 좀 자제를 했으면. 음. 오늘은 이렇게 여자들이 술자리에서 남자들한테 하는 여우짓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많은 음. 여우짓이 있겠죠? 그럼요. <웃음> 세상 얼마나 많을 거야, 폭스들! <웃음> <웃음> 그럼 저희는 다음 컨텐츠로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구독과 좋아요. 다음 컨텐츠에서 뵐게요. 네. 안녕. 안녕하세요.